하이, 쿠 반갑습니다. 요번에 그랑사가 엄청난 캐릭터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죠? 바로바로 이그녹스입니다. 그냥 신캐도 아닌 그랑나이치의 이론이죠. 새로운 그랑나이치라서. 딱 포스가 그냥 딱 봐도 개쌉새 보입니다. 자, 보면은 딱 주인공 같이 생겼어. 인마가. 인마가 주인공이 있어. 사실 알고 보니까. 자, 이거는, 근데 나도 이제 지금, 지금 스토리, 오, 스토리, 스토리, 스토리 이벤트에서 잠깐 써보고 있는 중인데, 안쓸 수가 없어 보이는데? 굉장히 좀 흥분감이 있고요 자, 일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기사단 회관 와보면, 회관으로 이동, 그랑나이츠 집회소 가보면은, 기사단원에 이제 이그녹스가 뜨는데, 기사단원 0이 가보면은, 자, 이그녹스, 예, 여신의 인장은 비교적 50개만 있으면 가능한 편으로 구입 가능하고요실록의그랑쥬리아 뭐, 이런거좀 뭐, 좀잘안 쓰는거. 아티팩트 팔면 되는거고, 그 다음 요건데, 이름 모를 야생화. 를 얻어내려면 아까 그 스토리 스토리 던전을 다 깨면 이게 자동적으로 열 개가 채워져서 영입이 찰크닥 된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골드는 천만 골드 정도, 그, 그, 고저한 천만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 지금 억 정도 모아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던전. 이 스토리를 쫙깨 나가면 된다. 근데 스토리가 생각보다 겁나 어렵다네. 지금 저도 이제 이제 막 오늘 업데이트돼가들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도 안 어렵지, 당연히. 근데 좀 있으면 라스를 주케로 라스로 깨야 된다는데 딱1만원 볼까 라스. 같이 생긴 어떤 그 남자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얻으려면 라스를 좀 일정 수준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라스야, 아 내가 지금 라스가 조금 약한 편이긴 한데 아, 그래도 제가 그런 애플은 다5극초을다 했던 다 상태거든요. 오늘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싸우는 동안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 이벤트 이것저것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공식 포럼 가셔서 이벤트 꼭다 챙기셨으면 좋겠고 이그녹스 업데이트 기념 선물 해가지고 여 밑에 쿠폰 보입니까? 쿠, 쿠폰 코드 입니까 쿠폰 코드, 그랑 사가 이그 녹스죠. 자, 이거를 쿠폰 번호 복사해 가지고 붙여넣기 하면 뭘 받느냐? 조자판 세공도구 한 개랑 라스 SSR 그렁에폰 상자 하나. 라스 SSR 그렁에폰 하나입니다. 자, 우리 조자판 세공도구 같은 경우는 키스톤 강화를 해놓은 거를 도로 빼올 수가 있죠. 재료를. 해지하면서 빼올 수가 있는데, 뭐 이럴 수 있어요. 어, 나는 뭐다 해놔가지고 뺄 생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셔도, 자, 이 부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키스톤을 초기화 하더라도 키스톤 강화 관련 업적은 초기화 되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키스톤을 강화 막 해가지고 업적을 받아 먹어 업적 보석 받아 먹고 다시 빼는 거야 네, 그렇게 해서 내주기한테 다시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아니면 다시 그대로 키스톤 강화를 해도 된다는 거지 뺐다가 다시 넣고 이렇게 해서 업적을 더 챙길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런 재화는 있으면 참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 쿠폰번호에다가 그랑사가 이그녹스 넣고 확인 자, 크닥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 쿠폰으로 인해서 조잡한 세공도구, 세공, 세공 SR등급 한번 초기화 할수 있는 거 한번 받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SSR, 라스코, 그런 웹툰 하나 그냥 받게 됩니다. 개꿀입니다. 자, 한번 선물 받았으니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르르 확, 닥스 한번 점점, 푸슝. 자, 누굴까요? 자, 크당 마그누스, 풀업인데, 아. <웃음> 어쨌든, 공짜로 주니까, 이제 받아 먹으면서. 어? 자, 그래서 우리가 챙겨 받아야 될 것들. 이그녹스 등장 기념 출석 이벤트 해가지고, 1일차에 마그누스 그냥 벌써 받으셨죠, 다들? 저도 아까 우편에서 하나 받았거든요. 마그누스 SSR 바로 받아보고요. 3일차 되는 날, 메르테스를 받아보고요. 5일차 되는 날, 발자드 SSR 뿌리는데, 지금? 7일차 잉그리드까지 그냥 막 출석만 해도 SSR이 막, 막 뿌려집니다, 지금. 꼭 챙겨 받으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뭐, 요런 애들 나왔을 때, 그죠? 성장 지원 이벤트 가지고얘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또막 캐시백으로 막 받는요. 뽑기꾼들 봐봐봐. 어 이렇게 막 쫙쫙 받아 나가시고요. 그리고 이그녹스 등장했다고 스페셜 선물 이벤트 해가지고 어, 점심 선물, 저녁 선물 좀 빵빵하게, 예, 좀 빵빵하게 챙겨 받을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저는 네, 스토리에 네. 들어가서 한번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rs later. 자, 아, 지금 일단 저는 챌린지 스테이지 9에서 막혔습니다. 그래서 뽑기. 아, 뽑기. 스텝업 뽑기 해 가지고 처음에 이제 100 다이아만 써도 바로 이제 렇게 SSR 확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스텝업입니다. 처음 100 다이아, 500 다이아, 3 5 0 0 0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일단 바로 오, SSR 확정이에요. 확정입니다. 착. 이렇게 이러면 그러니까 지금 라스를 급하게 좀 키워야 되는데. 어. 이런걸 통해서 좀 얻어낼 수가 있다. 자, 주인공. 잉그리드. 자, 우리 도전 들어가기 전에, 라스 고대 천사 요게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크다 자, 오, 오늘 괜찮은데? 자, 요거는 스텝업 아닙니다. 스텝업 아닙니다. 예, 무료 뽑기권 10개 사놓은 걸로 들어갔는데, 바로 한번 뜬다. 야, 오늘 뽑기빨로좀 받는가 본데? 어, 임마 그거구나. 요게, 저게, 어? 슈텐도지? 풀업인데. 찍은... <웃음> 그래도 들어가 봐야 되지. 오, 야, 오늘 잘 뜨는데? 오늘 막, 쇠리, 고양이 계속 뜬다? 스르락! 자, 픽둘이죠. 픽둘 픽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카르트꺼, 누네트. 반갑습니다. 자, 고양이 또 나왔고. 자, 오늘 한 번! 아하, 루나. 자, 그, 야, 또 나왔는데? 오늘 뭔가, 오늘, 징조가, 아, 징조가 루나네. 징조가! 거 봐. 야, 이거 오늘, 가자. 가자 라스야 밀어줄게 형이 밀어줄게 다 깨버리자 오늘 아 라스 아니구나 <웃음> 큐이야 눈치 어디다 뒀니 큐이야 오, 오, 뷰미엘 오, 뷰미엘 오, 뷰미엘 타니엘 뷰미엘 어 오타니 좋아요 오타니 좋아 풀업 아니야 풀업 아니라 가지고 자 들어가자 메이린 야눈구이 마하를 자세가 야 그렇죠 뽑기란 게저또 <웃음> 뜹니다 SSR 오늘 어, SSR 되게 잘 뜨는데 보스 와우 자, 또, 슈텐도지구나, 어. 자, 풀업, 풀업. 자, 메이린, 하롤. 저, 와! 좋아요, 지금. 아직 천장 하나 도달도 안 했는데, 뭐, 미친 듯이 그는데 계속? 자, 아, 큐이야. 우리 큐이. 어 나쁘지 않아, 근데. 어, 이제 풀업 아니라가지고. 오, 야! 자, 한 번에 1타 2득 들어갑니다. 1타 2득. 자, 아, 슈텐도지. 어. 저 나쁘지 않아요, 지금. 그죠? 자, 좋고요 모로야. 모로야. 차크다. 엘일리 착. 차크. 와, 오늘 픽돌까지 해가지고, SSR, 뭐, 이거. 오, 오늘 구스 뽑기 방송이 아닌가? 구스가 이런 맛이 아니거든요, 원래. 어? 여러분들에게 위안을 주는 그런, 그런 유튜버인데. 오늘 내가 기만 유튜버가 된다고? 기만 유튜버가? 지금 천장 아직 도달도 안 했어요, 천장을. 예? 내가, 와, 내가 기만 유튜버라고? 야, 이게 오늘? 자, 팡팡 쌉쌉, 맞았 어, 이 칼, 이칼 내가 낯선데? 자, 우라엘! 야, 시화가 이거! 와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야, 뭔데 오늘 날 잡았나? 오늘 진짜 미친다, 오늘. 좋아요. 자, 제발, 우라엘 한번더 주라. 가자! 우-라-엘 우-라-엘 오! 야또 우라이다! 야! 우라 야 난이칼 자체를 처음 보는 사람이야 오, 이거 오늘 왜이러노 아직 80% 계속 멈춰있어요 여러분 계속 SSR입니다 야 이거 야. 야 이거 아이고 이거야 야,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우리 위안을 드리고 위로를 드리는 유튜버가 기만 유튜버가 돼가지고 이거 오늘 야 짜릿한데 오늘? 야 우라엘 한번더 떠봐봐 야한번더 가자 야 지금 그 그, 깰려면, 아, 슈텐도지. 차분해지네요. 야, 네가 나올 바에는 지금 나오지 마. 차라리 천장 가는 게 나오니까. 슈텐도지야. 자, 뭐로 계속 나옵니다, 지금. 자, 아, 픽돌이구요. 야, 픽돌 할 바에 지금 나오지 마. 봐봐. 우라엘 좀주봐봐 내가 지금, 형, 그 깨야 된단 말이야. 깨야 뭘, 어? 이그녹스를 받든지 말든지 하지. 아자엘. 야, 아, 아, 아, 아, 반가워요. 반가운데, 지금은 조금, 가만히 있어주세요. 계속 그의 게이지가 올라가잖아, 임마. 니네 때문에, 임마. 아하, 요렇게. 지나친 픽돌은 요런 현상을 불러올 수가 있다. 요 정도, 일단,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일단 저 천장은 내가 찍힌 찍을 거야. 저 천장은 찍어야 되고. <웃음> 2,000 years later. 어,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이 거의 한, 진짜 몇 초만 더 있었어도 잡았거든? 제라스가 한요 정도? 지금? 아, 이게 제가 오늘 다 키워놓은 그, 어, 풀초월 한 슈텐도지나 잉그리드 이런 애들이 못 쓰는 게이 장착보너스 때문에, 장착보너스 때문에 이 천사 그랑에폰을 이런 애들 써야 되거든? 근데 이런 애들은 제가 많이 못 뽑았단 말이죠. 좀 지금 약간 딜이 모자라서 계속 안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난 게 아까 전에 잠깐 얘기 나왔던 정교한 세공 도구 요걸로 한번 일단 전부 초기화를 한번 시켜볼까 싶습니다. 어, 전부 초기화를 시키고, 어, 라스한테 올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인하고 남은 것들은 또 나중에 다시, 레온 같은 경우는 계속 해나가면 되니까. 제 생각에 이그녹스가 이제 득세를 하게 되면 나마리 누나가 한동안 설 자리를 잃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마리 누나는 좀 천천히 나중에 키스톤 해줘도 될것 같아서 지금 초기화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럴 때 쓰라고 또, 이게또 준비가 되어 있었나보네. 와, 환원 재료. 야골다하고싹다 돌려줍니다. 저기야! 가자! 자, 들어갔어요. 어, 이렇게 해서 업적 받아먹었던 것들을 다 유지하면서 다시 키스톤을 강화해 줄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자, 이렇게 어, 초기화가 된 모습인데 키스톤 강화 다 5강까지 들어가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키스톤 강화를 어, 5강씩 다 해줬고요. 키스톤 잠재를 풀로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드디어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게 그거죠. 이 쫄들 정령들을 안 잡으면 데미지가 안 박힌다는 점. 그래서 쫄들까지 같이 잘 때리고 있는가 잘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쫄들 쫄드,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딜이 들어갈겠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시간 타이머 택의 쫄기 타미네 될것 같은데 이제 충분히 아니야 피가 왜 이렇게 많아 이 말이고. 두 명을 동시에 때려야 될것 같은데 방향을 좀잘 잡아가지고 1분 남은 상태 와잘 때리다 진짜 허진 짜 제발 와왜 어? 이렇게 힘드냐 이거 자한놈 갔고요 자 마지막 한놈 남은 놈3 4 33와 제발 시작 자 가자 제발 19초 18자 들어간다 임마 14아 좋아요 딜 들어갑니다 7, 6야우라이즈 스킨 마자스가 빨리 잡1 我一不会一直我一<笑><一丑笑><笑> 1초 당기고 잡고 있습니다. 아, 장난 아닌데? 이게 끝판을 깨야 그러면 이근옥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끝판이 이근옥스구나. 와, 얘 자신감 확 떨어지네. 자, 그래서 아, 전투력 라스 25만 3천. 자, 이근옥스는 42만 3천. 야, 이거 이길 수 있냐? 이길 수 있는 부분인가? 어, 아, 오늘따라 남도영 성우님 목소리가 너무 무서워요, 형님.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성우님인데, 남도영 성우님. 이그녹스 맞으셨네요. 원래 기존에도 뭐 있었지만 오이장판면지 살짝 빼줘야 될것 같은 느낌. 근데 제 느낌에 이게 시간이 문제지 않을까? 결국 그런 생각 좀 드네요. 아와 어! 아니네. 이거 아파 죽겠네. 아파서 죽을 수도 있겠네요. 자 캐릭터 스킬 썼고요. 썼고요. 아. 아형 어, 잠깐만요 아형 잠깐만요 아, 따로 들어가면 안된다 어. 야 이거 이길 수 있나 이거 아 잠깐만요 여러분 야 큰일났다 야야 이게 이번 마지막에는 장착 보너스가 또 다른 슈텐도지랑 잉그리드랑, 발자드. 야, 이거 키스톤 강화 어떻게하냐 이거? 이때 키스톤 강화 초기화를 한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게 저의 어떤 희생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뭐 엄청난 개수분들이야. 키스톤 강화 싹다 해줬으면 되지만 어, 모자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앞판에서 제가 다 해버렸는데 어, 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 마지막 판은 키스톤 강화를 이쪽이라는 거, 이쪽이라는 거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맞추면 아마 그냥 깨질 것 같거든요. 제가 키스톤 좀 있거든요. 키스톤 강 해줄 수있어 <웃음> 이게 아까 50몇 개가 들어갔잖아요. 불의 결정이. <웃음> 야, 이거 오늘 못 깨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못 깨더라도 여러분들은 정보를 얻은 거예요. <웃음> 예? 구스가 망하는 거제 정보를 얻어요. 이때 어떤 키스톤 그 초기화를 이때 쓰셔가지고 어...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마지막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분 남았구요. <웃음> 내가 진짜, 내가 진짜 피할 자신 있거든, 진짜. 다 피하고. 지금 보이죠? 지금 컨트롤. 예? 싹 빠지고. 할 자신 있거든? 이게 재비한재마리가안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마지막 우리 라인업, 마지막 라인업에서 키스톤 강화가 풀로 들어가줘야 잡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와 피를 반피 정도밖에 못 가고 시간은 끝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잡을 수 있다 아,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웃음> 제가 여기서 더지면 야아 이게 아 우리 진땀 줄줄 나네 진짜. 일단 일단 제가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못 잡았고 지금 그래서 내가 포럼에서 봤을 때 겁나 무섭대요. 예. 그 글들이 저한테 지금 굉장히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못 잡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마지막 이그녹스 잡으려면, 요 장착보너스에 있는 슈텐도지, 잉그리드, 마그누스, 발자드로 이정의 멤버로 키스톤 강화 5 풀강 되면, 그러면은 공격력 증가 95%씩 막 받으니까, 이 상태에서 키스톤 5 강화 돼야 시간이 모자라지 않고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래도 지금 장비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나쁘지 않단 말이야? 봐봐, 어? 으, 씨, 봐봐, 이거. 극딜인데. 어? 아, 잠깐만, 이게. 잠깐만, 바람 몬스터가 아니지, 지금. 잠깐만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그녹스는 예, 불, 불속성이라서 요거 바꾸고 내지 마지막 한번더해볼게 자, 이제 이렇게 보스 데미지까지 끼워서 보스 데미지 40%에 상승 데미지 25%에 공격력 20%에 데미지 30% 증가 들어갑니다. 자, 보니까 일단 내가 싸워보니까 일마가 이제 궁을 꽂을 때 이제 불장판이 깔리잖아요? 거기서 싸우면 절대 안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불장판이 여러 개 깔리고 지금 또, 또, 또 쓰거든? 이때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이 자, 또 궁을 쓰는데 한번 빠져주고 또 맞았네. 아이씨, 나이 컨트롤 신부스가 이렇게. 자, 이제 이제 원유 불바다가 된거 하면 터트린다 이거지. 이거 조심해야 되고. 어, 맞았나? 내가. 어? 내가 볼때 컨트롤은 내 진짜 알겠거든. 진짜. 농담 아니지. 알겠는데. 딜이 모자라요. 지금 2분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반피를 못 갔다. 이거는 모자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급 개센 대장을 만난다. 진짜.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이그녹스는 못 잡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잡, 잡으시는데 충분히 좀 귀감이 될 만한 히스톤초기야 마지막에서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될것 같고요 이것만 깨면 이제 이그녹스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